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중국 광동성에 있는 주에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해양왕국이라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원도 보고 좀 있다가 할로윈데이 이벤트로 무슨 귀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사실 여기가 마카오에서 보여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한번 와보네요 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我的名字一起还有 자라 1, 2, 3 오케이, okay, 커요, 현재 시간은 6시네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 되게 이쁜데요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쁘게 잘해놨어요 어린 친구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기념품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부모님들은 돈좀 준비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저희가 저녁에 온 이유가 싸게 해서 근데 이 친구 너무 귀여워요. 착해, 네요. 무슨 말 어우, 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t i r o Island 好像这里都是餐餐你跟他拍一二三 ok 我也, 我也要二三二三 ok 생각보다 괜찮은데? 솔직히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놀이공원 같을 때다 되게 실망했거든요 놀이기구는 조금 재밌어도 주변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어여이 여기 신나는데 여기는? 어, 한국 노래나 한국 노래 면봐카 콩팡천 마카의 분수쇼를 겨냥해서 만든 분수쇼인가 <웃음> let's go 哦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漂亮 <tinking> <surrendered> 오, 진짜 빠른데 이거 아 생각보다 어음 우와 우와 너무 너무 어 나의 뭐 그러면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진짜 하,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높네요 이게 오 저기에서 쭉 떨어지나 봐요 kind of mm, <coughs> <coughs> 要不要吃네西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muchin> <안 Hundred. muchin> <muchin> 아.. 카이네 <웃음>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밟가 <웃음> <웃음> <웃음> 롤러코스터 타서 처음 타봤는데 너무 무섭다고 <Auto> <웃음> <웃음> 무섭다 가지고 갑자기 급이 확 떨어져 가지고 해적목마 타러 가고 있어요. 리하 <목소리� <없는> <목소리나> 뭐가 맛있을까요? 뭘 먹을까요? 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 시제 봐. 뜨거. 现在我们点的是儿童营养套餐嗯好吃好吃好吃对对对啊你都学会了你掉吗嗯嗯什么这啊我想吃啊嗯 같이 봐, 같이 봐.